네, 잘들 계셨죠? 음, 이제, 그, 어, 무술년, 2018년, 어, 7월달도 다 갑니다. 오늘이 7월 30일. 어, 네, 오늘 7월달이 작은 달인데, 내일 하루 더 있네요? 7월 31일. 음, 그러니까 오늘은, 아, 어, 7월 30. 이제 7월 달도 두 달, 두 이틀, 이틀 남았고, 어 8월 한 달도 어쨌든 여러분들이나 저나, 음 무더위와 씨름해야 되는 그런 날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음역으로는 어, 6월 18일, 아, 일입니다길 개일. 아, 시간은 오전. 네, 9시 14분이네, 14분. 음, 어떻게 아침들 잘 되셨죠? 음, 그, 이 채널도 방금 전에, 어, 아침, 뭐 아침이래야 늘 먹는, 뭐, 어, 라면, 라면 하나 먹었습니다. 음, 뭐 라면 하나 먹고도, 어? 아, 떠들 얘기는 잘 떠듭니다. 아, 어느 분이 그러더구만요. 어, 어떻게, 원고도 없이, 원고도 없이 이렇게 잘 떠드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에, 내 머릿속에 들은 게 없으면, 원고 없이 주둥아, 이렇게 떠들가안 되겠죠, 그죠? 원고를 봐야 되지, 원고를. 근데 원고를 보고 하면, 아, 내가 읽듯이, 읽듯이 떠드는 것 뿐이 안 돼요, 또. 응? 뭐지, 그, 우리 그 구호교과서 있는 거랑 뭐가 다르겠어요, 그죠? 다른 거 하나도 없습니다. <웃음> 자, 오늘은 하여튼, 에, 여러분들, 요즘 하여간 날도 온데 다 고생도 되실 겁니다. 2 0 0일도아 어, 정말로, 뭐 이제, 지금은 여러분들이랑 이렇게 이야기하려니까, 어? 이렇게 차려입고, 이렇게 앉았습니다만, 아무도 없을 때는 그냥, 여름이 아주 지랄인 게, 겨울은 말이죠. 추우면 이거 껴입으면 돼, 이제. 어? 막 껴입어, 야지 옷도 몇 겹씩 입고. 근데 여름에는, 벗어도 벗어도, 나중에 마지막에 가서는, 벗을 게 없어, 이제. 물어보면 옷도 어떻게 벗어, 이제. 맨 마지막에 가죽옷만 넣는데, 이거는 입고 벗고 하는 게 아니라, 내 몸뚱아리, 내 몸뚱아리인데, 벗을 수가 없어요. 그래도, 그런 고이야 땀이 줄줄 나요, 줄줄 나. 요즘 분위기가 그래요. 전편에 이야기 됐지만,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 말로는, 아씨, 세상이 말세가 오나 보다. 뭐 이러는데, 아직 말세가오라온 멀었어요. 말세가 오려면, 먼저는 오점오 옛날 빙하기가 있었듯이 그런 시절 여기는 올 거예요. 근데 나 지금 벌었어. 이거 가지고 말살라고 하면 안 되지. 다른데는 뭐 다른 나라 뭐 40도 올라가니, 50도 올라가니. 40도도 우리나라 올라왔으니 됐고, 뭐 50도 올라가니 뭐 이리, 이런 얘기도 많은데, 응? 뭐 최악의 산불, 최악의 홍수 이런 식으로. 근데 우리나라는 그래도 그래도 그래도 복받은 거예요. 응? <웃음> 오늘 여러분들이랑, 음, 잠깐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은, 어, 다른 게 아닙니다. 윤회, 어, 윤회라는 것이 있냐? 응. 음. 어떤 사람이, 에? 천일한테 물었고, 궁금하다. 뭐, 그런 얘기를 한지. 그런 얘기 참 많이 듣습니다. 많이 들어요. 여러분들도, 생각을 해봐. 아마 여러분들 영상을 보는 분들이나, 뭐, 안 보더라도 상관없어요. 대한민국 인구 절반, 뭐, 어쨌든, 뭐, 남자 반, 여자 반이니까, 반반씩딱나누고 봤을 때, 믿는 사람 반, 안 믿는 사람 반, 뭐 이렇게 보면 될 겁니다. 거기서 별반 차이 안날 거예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하기에, 야, 연애가 있냐? 그런 의구심을 갖거나, 어,에 대한 확신이 없으신 분들, 그런 분들이 많을 거예요. 많을 건데, 에, 오늘은 그 윤회에 대해서 잠깐만 아, 이야기하고 넘어갈 겁니다. 어쨌든 이, 이, 이 천일이 한번 찍는 영상은 길어야 33분. 길어야 33분을 못, 넘어가, 못 넘어갑니다. 기기가 좋아가지고, 에, 그런 줄 알고, 에, 그 짧은 시간 안에 이 천일이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전달해 줄 이야기를 막 하려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 말이 아빠지고 그런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뭐 그러니 하시고 부족한 부분은 다른 영상 속에 이렇게 뒤적거려 보면 천일이 음, 아, 이야기하는, 이야기하고자 하는 그러한 얘기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음, 여러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윤회가 없으면. 여러분도 생각하기에 억울할 것 같아요? 안 억울할 것 같아요? 이 천일은 되게 억울합니다. 윤회가 없으면. 여러분도 생각을 해 보세요. 여러분들 각자가 생각을 해 보세요. 이 천일 얘기 듣기 전에 요 윤회가 있다 없다 이걸 떠나서 윤회가 없다고 하면 여러분들 각자는 억울할 것 같아요? 안 억울할 것 같아요? 어때요? 이천일은 되게 억울할 거예요 억울하죠. 응? 왜 그러냐. 결론은 그래서 윤회가 있어야 돼요. 윤회가 있어야 돼. 응? 망설일 것도 없어요. 윤회가 있어야 된다. 없어서는 안 된다. 꼭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왜 그러냐. <웃음>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현재 본인이 그 태어난 포지션, 태어난 집안의 가정과 부모와 형제와 이런 사람들이 전부 만족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어요? 없죠. 별로 없을 거예요. 다을만이야이 천일도 어릴 때, 어릴 때. 나는 왜 대부분 여러분들생각을 나는 왜 저기 갑돌이네 아버지같이 능력있고 힘있는 그런 집안에 안 태어났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을 거예요 그죠 갑돌이 저 자식은 무슨 복이 있어서 어? 옷맛이 예쁘고 아빠는 돈잘 벌고 어? 막 저렇게 잘 살까 응? 나도 맛있는 거 먹고 이러고 살고 싶은데 이런 생각을 다 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 과정에 태어나고 싶어 태어난 거 아니잖아 그죠?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골라서 태어났어요? 아마 여러분들이 골라서 태어날 거 같으면 은 얼마든지 다 좋은 내가 2000일이 언젠가 얘기했잖아요 장동군이나뭐 응? 이렇게 뭐 고수형이 잘생겼나? 몰라 그런 쪽으로 유명 배우들 그런 식으로 태어나고 싶었을 거예요. 근데 아니잖아. 여러분들이 그런 집안에 태어나고 싶은 거 아니란 말이에요. 태어나고 싶어서. 아, 천일도, 속된 말로 저쪽 어디요? 응? 삼성, 이재용이. 아, 그, 그런 집구석에 태어나고 싶지. 응? 여러분들 마찬가지로 그러는 거예요. 다 똑같아. 응? 그게. 근데 왜 그런데 태어났냐고, 뭔데. 응? 왜 그렇게 좁은데 안 태어나고, 딱 그렇게 태어 불만족스러운 환경에서 태어났냐고. 그아요 근데 자, 봐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 여러분들이 그런 환경에 태어나서 그렇게 살다가, 속된 말로, 천일도 그렇지만 찌질하게 살다가 죽어, 이제. 아니면 그냥 평범하게 살다가 죽어. 억울하잖아 윤회가 없으면 윤회가 없으면 억울하잖아 아니 한 번뿐인 생인데 딱한 번뿐인 생이라고 하면 그 억울해서 어떻게그죠안 억울해요? 억울하잖아 나는 왜 저렇게 잘 나가고 좋은 집안에 못 태어나고, 나는 왜 이렇게 머리가 안 좋게 태어나고, 나는 왜 이렇게 못생기게 태어나서, 응? 요즘 뭐, 얼짱이니 뭐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응? 애들, 어린, 어린 애들은 뭐, 전부 다 연예인 한다고 가서 한다 껍적대고 놀고 그러잖아요. 그죠? 나는, 어 요즘 뭐, 방탄소년단? 어걔네잘 나가대. 걔네들 같이 막 이렇게 노래도, 왜안 되냐? 다 불만이잖아. 근데, 여러분들 지금 태어나서 이한생딱한 번만 살고 죽는다고 하면 어떻게냐고 억울하잖아 억울해 아니 이런 허접한 집안에 태어나 가지고 공부 못하고 못생기고 응? 볼품 없고 실력 없고 돈 없고 이렇게 살다 죽는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응? 첫 번째는 내가 그런 집안에 태어났어 둘째, 둘째는 그렇게 태어나 그런 외모를 갖췄어 셋째는 내가 그렇 죽어 얼마나 억울해 그래서 윤회가 있어야 돼요 윤회가 있어야지 어떻게 다음 세상에는 랜덤 뽑기를 하든 찍기를 하든 사다리를, 사다리를 타든 뭐를 하든 다음 세상에는 더 좋은 세상, 좋은 집안, 좋은 가정, 좋은 부모를 만나서 살고 살아야 될거 아니냐, 이거지. 그죠? 그렇게 살아야지. 아니, 이번 한 번, 이번 한생 잘못 뽑기 해가지고 삐뿅 하고 나와가지고, 그렇게 진짜 개고생하다 살다 죽어봐. 그거, 억울하잖아. 이 천일 되게 억울해. 왜, 아니, 이 천일이, 무엇이 무슨 놈, 죄가 많 겁이 많아가지고, 이 지랄로 사냐 어제, 오늘, 어제, 오늘, 아, 오늘 새벽이구나. 친구랑 숫자하고, 친구랑 전화해가지고, 너 아직도 언제 냐 뭐, 징징 짜더구만. 야, 이 새끼야. 개놈 새끼. 난 괜찮은 마. 이 천일 뭐고 아프지 말라고 하더구만. 넌 아프지 마, 이 새끼야. 이랬어요. 이 천일인들, 뭐이 돌을 닦내 신을 위하네, 제자네, 법사네 이러고 살고 싶겠냐고 이천일도늘 얘기하는 것도 있잖아요 이천일도 시원한 맥주, 이 여름에 시원한 맥주에 이쁜 아가씨에 어? 아니면 이쁜 마누라에 어? 띵까띵까띵하고 늘고 싶단 말이에요 당연히 당연히 사람은 쾌락을 즐기게끔 이렇게 세팅이 돼 있어요 내가 아무리 아니다 아니다 하더라도 태어날 때부터 딱 그렇게 세팅이 돼 있다니까 근데 단지 도를 공부하고 수영을 하고 이런 분들은 단지 그 부분을 갖다 떼어 놓고 무시하거나 아예 달관 달관한 처지가 되는 것 뿐이지 인간적인 근본적으로는 응? 오욕 다 있어요 다 있다고 없는 게 없으면 그 이간이 아니야 다 있어 근데 그거를 누르거나 피하거나 피하는 건 아니구나 응? 그렇게 사는 것 뿐이야 자 다시 돌아가서 그러니까 연애가 없으면 되게 억울하잖아요 그죠 연애 윤회. 연애가 있어야 돼 그래서 우리 삼세판이라고 하잖아 우리 가위바위보해도야 삼세판이야 이렇게 최소한 3세판은 돼야지. 그래야 나도 그러한 영화, 영광, 행복, 부 이런 거를 누리다 갈수 있을 거 아니에요. 어느 생인가는. 도깨비, 드라마 도깨비였는네 번의 생을 얘기했는데 이걸 네 번까지 말고 그냥 세 번, 3세판. 3세판. 아이 하늘에서 비행기가 날라가네. 저것이 이거 오늘 축하할 일이 있나? 아이참 누가 저기 <웃음> 보세요. 그러니까 또 여기서 저게 뭐야? 근데 아무리 그러면 삼세판 아무리 삼세판이라도한번두번세번 삼세판이라고 번, 번. 해도. 이거, 뺑뺑이 돌릴 때, 찍기를 잘해야 될지, 뽑기를 잘해야 될지, 사들이 잘 때, 어떻게 해서 이게 되냐고. 다음 생을 어떻게 결정을 하냐고, 이거를. 그죠? 그럼 너나, 너 죽은 귀신들 다 모아놓고, 자, 뽑아라! 해가지고, 뽑아서, 너는 아프리카, 너는 한국, 너는 북한, 너는 중국, 너는 일본, 미국, 이렇게 하냐고요. 이것도 아닐 거란 얘기요. 분명히 거기에 대한 기준에 있을 거란 말이야. 기준, 기준, 기준도 없이 막 아무나 통 속에 집어넣고 뺑뺑 돌려가지고 나오는 대로 막 뿌려줘 그냥. 응? 나이야? 그 옛날 우즈교수를 교수님 시험지 휙 던져가 선풍기 틀어놓고 휙 던져가지고 제일 가까이 떨어진 게이점 저기 뭐 이렇듯이 저멀리간거 F 이렇게 하듯이 그냥 그렇게. 응? 어? 아이란 말이야. <웃음> 이 천일이 아는 우리 그 카페 에원한 분이, 어, 오늘따라 똥차도 지나가고, 지나가고, 예병을 하고 다 빠졌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웃음> 무슨 얘기를 했냐. 왜? 나는 제자. 아, 나 무당하고 싶어. 어, 나 무당. 나 무당할 거야. 무당시켜줘! 막이랬다 <웃음> 근데 문제는 자기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어떤 사람은 너 무당해! 넌 너, 너 대작감이야! 그러막 죽는 소리를 해요 어, 난 죽으면 죽었지 절대로 못해요 이런 사람이 있는 반면 누구는 나안 할래요 내가 왜 무당? 이 좋은 세상에 내가 왜 무당해요? 막 이래가지고 길길이 뛰는데 또 이게 주둥아리는 터져가지고 우리 이름할 천문이 열렸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지나가는 사람 점 점은 지가 다 봐, 응? 막 지들 모래에 셔셔셔다 나와 이렇게, 응? 지나가는 귀신 다 보고, 응? 지, 지나가는 귀신 다 얘기하고 그래.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이 나한테 물었어요. 아니. 나는 그렇게 하고 싶은데도 안 되고, 안, 보지도 못하고, 그러는데, 왜 저것들은 가기 싫어 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저렇게 잘 알고 그냥, 이게 무슨 철별이냐 <웃음> 이런 얘기를 물었어요. 응? 물었어. 이천이란데. 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음. 전생에 어느 때, 전생에 어느 때, 자기가 그 수준만큼 올려놓고 죽은 거예요. 응?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현생에, 자, 봐요. 현생, 올해가 그 2018년 아니야? 2018년 무술년인데, 이 무술년, 이해해 이제 다 죽어, 이제. 다 죽는데, 보통 우리가 영성지능이라고 그래요. 어? 영성지능, 이 머리, 응? 머리 지능. 이 내가 몸뚱아리 걸치고 있는 이 옷이 명품이냐 아니냐 이게 문제가 아니고 음, 내 머리를 명품으로 만들어야 돼. 이 몸뚱아리 걸치고 있는 거 이거 명품 탈영하지 말고 이거 뭐야 이거? 이거 벗어버려 그만이잖아. 근데 머릿 속이 명품이 되면 머리가 명품이 되면. 이거 벗을래 벗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누가 뺏어 가지도 못해 응? 우리 지나가는데 야마옷 어제 애들 건너다막 신발 벗어 옷 벗어 내가 뺏어 간다고 하대 응? 그 못던 놈들이 그래서 <웃음> <어디서 웃음> 싸가지 없는 것들이 못던 것부터 배워가지고 고지를 한대요 하지만 머릿속에 들는 거는 변하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이내 몸에 걸치는 이런 건느적거리 이런 거 가지고 명품을 만들라고 하지 말고 명품 걸친다고 이게 명품 걸친다고 내 몸뚱아리가 명품이 되는 게 아니야 응? 정작 내 마음과 머리를 갖다가 명품을 만들어야 되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 영적 지능 영적 수준을 자꾸 공부를 하고 노력을 해 가지고 높여놔야 돼 레벨을 만약에 1레벨부터 적 10레벨까지 있다 단계가 일단이자 어? 사람들 쫙 해가지고 그렇게딱 했을 때요 시점 무술년 2018년에 딱 모두가 죽는다 이렇게 했을 때 어떤 사람은 5단계 어? 1단계에서 10단계 에서 5단계까지 이뤄놓고 죽은 사람이 있고 저 밑에 1단계에서 죽은 사람이 있고 10단계까지 간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응? 그리고 죽었어 죽어 그럼 다음 생에 윤회가 딱 되잖아 됐을 때 5단계에서 죽은 사람은 5단계부터 시작을 하는 거야 1단계에서 죽은 사람은 1단계에서 시작을 하는 거고 1단계까지 딱그 영성지능을 올려놓고 죽은 사람이 다음 세상 윤회 를딱 하자마자 5단계나 10단계나 뿅 올라가는 이런 건 없단 말이야 이거. 이렇게 거 어딨어 없지 이거 없어 그러면 아니 자 이제 답이 다 나왔어요 에? 아니 저 새끼는 저 철수 저 새끼는 영희 쟤는 무슨 복이 있어서 얼굴도 이뻐 공부도 잘해 부모도 잘 만났어 쟤는 도대체 뭔 복이요 철수 저 새끼는 전생에 나를 알고 했나 쌍놈의저 새끼는 맨 핑크 놀도연어날 갑자기 노트북을 대가지고 띠까다 들어서 살고 이게 뭐냐고 세상 불공평하다 <웃음> 이런 얘기를 해 불공평할 거 없다니까 여러분들은 불공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저기 밑에 밑에 단계에서 전생에 끝난 거야 거기서 끝난 거예요 현생에 잘 나가는 인간들 부러워할 거 없어 걔네들은 전생에 가만큼 닦고 레벨을 올려 놓은 거야 레벨을 그래서 현생에 그 레벨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 재미난 얘기가 또 하나 있어요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그 소크라테스 철학자 있죠 응? 철학자 그 양반이 우스갯소리로 뭐악거다 모르겠는데 소크라테스 마누라가 되게 악처였다더구만 그 결국 그 양반이 어떻게 죽었나 알죠? 사약 사약 먹가 죽었어요 이? 근데 우스갯소리로 소크라테스가 악처가 안 했으면 마누라가 달달 볶고 바가지 안 긁었으면 철학자가 안 됐을 거다 아니 그 양몰로 철학자 맞아 철학자인데 그렇게 성인이 안 됐을 거다. 동인이 안 됐을 거다. 이 얘기가 나와요. 어떻게 보면 그것도 맞아요. 왜? 달달달 묶이고 막 핍박을 받다니까 자기만의 그 철학을 완성할 수 있는 그게 몰입을 할 수가 있던 었그래된 거예요. 근데 그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천일이 저희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제우스신을 믿고 따르는 그 당시, 그 당시에 소크라테스도 무슨 얘기예요? 윤회서를 갖다가 펄파했어요. 응? 윤회하면은 부처님, 부처님 전유물이 아니에요. 응? 부처님 전유물이 아니야. 그, 소크라테스도 그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소크라테스는 더, 더, 더 자세하게 했어. 또 뭐라고. 어, 이럴 테면은 도둑질 한 놈은, 도둑질 한 놈은 뭘, 뭐, 뭐, 뭐 속된 말로 대신에 끌어 태어나고 살인을 한 놈은 뭘로 태어나고 이런 식으로 아주 세분해, 세분해가지고 그 정도로 이야기했어요. 응? <웃음> 근데 또또더 더, 재밌는 것도 뭐냐. 소크라테스 지는 어떻게? 아 나는 윤회를 안할 거야. 안 하고 싶어. 아니 안 하고 싶대 안해 하고 생각하는 거야. 왜 그랬냐. 자기 같이 영적으로 철학을 도통하고 도덕에 완벽한 이런 사람들은 죽어가지고 그때 당시 뭐야 저 올림푸스. 응? 올림푸스. 신들이, 신들의 세상, 신들이 사는 세, 세기 거기 가가지고 영생을 누린다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자기는 안해 자기는 회안해 그니까 자기 스스로가 자기는 그 네벨 1단부터 10단까지 갔으면은 10단, 그질곡대기까지 10, 10, 10, 갔다고 갔다 생각을 한 거예요 이제 이 사람은 그러니까 야너 소쿠라테스 사약 먹고 죽어 그래도 이 사람은 기쁘게 사약을 먹은 거예요 왜? 자기는 여기서 죽어, 지구에서 너만 탈출하면 저올림푸스가 가지고 저 힌들이랑 놀을 거니까. 그때 당시에도 그런 얘기 했단 말이에요, 그게. 어? 그, 소쿠라테스그 유명한 그 철학자에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어? 아예 세분하게 정해놨다니까. 그렇듯이, 자, 봐요. 시간을 잡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봐. 현생에 열심히 선행을 베풀고, 덕을 쌓고, 영성진흥을 높이고, 막 이렇게 하다가 죽었어. 응? 그럼 다음 세상에 뭔가 보장이 있어야지 더 좋잖아. 그게 없으면. 이번 생으로 끝이다. 그럼 무으로 착하게 살아. 그죠? 착하게 살 필요도 없고, 덕을 베풀 필요도 아무것도 없어. 여러분들 간혹, 그, 저기, 안 좋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뭐가 있지? 이거 있잖아. 굵고 짧게 살다 간다. 그참그 그 뭐하는 참뭐참그런거예요 이게 무언 굵고 짧게 살다가 응? 굵고 짧게 살다가 한다는 것들은 뭐냐면 내생이 없는 거야 윤회를 안 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윤회를 한다고 생각을 해봐 윤회를 한다고 생각하면은 이 자기 살아있는 동안 더 가늘더라도 열심히 닦고 베풀고 깨우치고 이래야 야지 다음 생을 내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인생을 보장받는단 말이지. 이 뽑기 하는 게 아니야. 뽑기 어? 하는 여러분들, 요즘 전화기 수사물 할때 포렌식이라 해가지고 막 언제껏 다 뒤져가지고 잘다 지우고 다쳤잖아. 그치? 컴퓨터나 그 전화기, 그 포렌식이라. 그렇듯이 여러분들이 지나간 행자, 너 뭐라 겠어이짐 바코드 다 나온다고. 그게 토대가 돼가지고 샥 나오는 거야 아셨죠 그러니까 윤회가 없으면 여러분들이나 이 천일이 다 억울한 거야 이거 없으면 안돼 윤회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다시 좀 전에 얘기했듯이 윤회가 없다 이번 이번 한번생은 땡이다 그러면 도독이나 법이나 이런 게 필요가 없다니까 무조건 상대방을 해하고 돈 뺏어가 내가 띵갈가 오늘 하루 살 살다, 살다 죽고 이래야지 이러 이렇게 장땡이지. 뭐 하러 뭐지지부지하게 굴굴굴하고 막 선수까지고 뭐 이런 빌고 살고 응 할렐루야 하고 아멘 하고 이러냐고. 아니지. 아 기독교는 윤회가 없어. 기독교는 죽으면 무조건 천당가 천당가든 지옥가든 그대로 양보법이야. 기독교는. 근데 재밌는 게 기독 그 로마 그쪽에서 그쪽 계열에서는. 신들이 있고, 소크라테스 되겠지, 뭐, 그런 식으로. 윤회가 어? 이렇게 믿는 적이 있단 말이지. 근데 기독교, 예수, 예수님은 그네들과 똑같이 가면 안 되잖아. 어? 노마귀, 교황청 카톨릭. 응? 그쪽 그쪽 사람들과 이념을 같이 가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아, 야, 우리는 있잖아. 윤회가 없는 걸로 하자. <웃음> 그렇게 하는 거야. <웃음> 그렇게 는 거야. 야, 그, 있잖아, 그, 저기, 그, 저, 인도에 보니까 그, 부처라는 사람이 말이야그 사람은 윤회가 있다고 하더구만. 야, 우리는 윤회 없는 걸로 하자. 이래 되는 거야, 이게. 이 종교라는 게, 내가 너를 먹든지, 니, 네, 내가 니한테 맥히든지, 이게 똑같이 어깨를 겨우 르는거 없어. 내가 이 무조건 이겨야 돼. 응? 무조건 상대방 종교를 깔아 뭉겨야 돼. 그게, 그래야지 내 종교에 오세하거든. 여러분들 학원이든 선생이든 여러분들이 그렇게 했잖아. 저 새끼보다 내가 더 잘나야 되거든. 너도 잘나고 나도 잘나도가 아니라 내가 저도 잘나야 돼. 막 이렇게 생각한다 말이지. 이제 정리할게요. 그러니까 어떻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윤회가 없고 이번 한생이 땡이다. 그럼 못된 짓다 하고 안 잡히고 띠까띠가 즐기고 살다 죽노 죽으면 돼. 그걸 끝이요. 근데 여러분들이 태어나고 돌아가는 인생이 전반적인 딱 답을 해 보면 윤회가 없다는 건아니라이분명히 있단 말이지 그럼 있으면 어떻게 돼? 내가 전에 어느 영상에도 있지만 죽으면서 죽어서 가지고 가는 거이 머리만 가지고 간다그래서 정신 어느 영상? 아, 오래전 영상에 그 얘기 있어요 정신만 가지고 가는 거야 이 아무리 명품 걸쳐 개지랄 이몸뚱아리다 놓고 간단 말이야 이거 여기다 다 놓고 가 왜? 여기 물건이잖아 이 지구의 물건이란 말이지 이거 다 놓고 와 이거 이것만 간단 말이지 그래서 거기서 <웃음> 아니 영적지능이 1단계면은 다음 생에 1단계부터 시작을 하는 거에요 영적지능이 다음 5단계 6단계에서 죽으면 다음 생에 5단계 6단계에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더 재밌는 얘기 하는 거이불이 불교 불, 그러니까 불교에서 하는 얘기가 있어 뭐가 있냐 환생을 해, 환생을 하더라도 제일 안 좋고 최악의 경우를 불교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잘 사는 집 호가의 할수 있는 집에 태어나는 거를 제일 경계를 했다고 제일 싫다 했어 제일 핫발이 제일 핫질에 윤회하겠단 말이야 그왜 그랬냐 여러분 우리 저 전보로 천일 찾아오거나 어느 사람 다 얘기해 줘 지가 잘 나가고 잘 먹고 잘 살면 절대 안 온다니까 안 와요. 뭐하러 와? 내가 잘 먹고 잘 사는데. 지가 죽겠고 까까바니까 찾아오는 거야. 이게. 응? 뒤집었거든. 그러니까 찾아온다고. 그러니까 다음 생에 윤회레가 여러분들, 어 나는 부잣집 잘 사는데 막 이렇게 막 이거 좋아하지 말라니까. 왜 그냥 그런 데 태어나면 안 닦고. 닦을 필요가 없잖아. 덕을 베풀 필요도 없어. 잘 먹고 잘 사는데, 부모 만나가지고. 그럼 어떻게 돼? 그렇게 태어난 그 생은, 부잣집으로 태어난, 부잣집 집안에 태어난 그 생은, 절대로 닦지를 않는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 내가, 전생에는 막, 응? 식당까지 닦아가지고 부잣집 태어났어, 현생에. 응? 근데 여기 더 닦아야지 진도가 나가는데, 여기서는 어떻게 내거 까먹어. 까먹고 마이너스 내려가 자꾸 퇴부해퇴부 한다고 그래 나중에 저기 일단으로 떨어져 그럼 다음 생에 뭘로 가? 소돼지로 가는 거야 근데 그것도 못 가면 어떻게 저 아래 천상 지상 지하 지하는 뭐야 지옥이야 지옥 철로 간다고 그러니까 보통 닦는다 하는 분들은 제일 경계하는 그게 불교에서 그런 이론이 나와요 아셨죠 비행기 또 오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는데 여러분들 명심하세요 응? 윤회는 꼭 있어요 멀리 갈 것도 없어 여러분들 생각해 봐요 응? 윤회가 없으면 진짜 억울하다니까 그죠? 윤회는 있고 여러분들이 살아생전에 얼마나 닦고 죽느냐 얼마나 베풀고 그러니까 나쁜 놈이랑 좋은 놈이랑 다 싸잡아 가지고 아무나 뽑기 똥 돌리는 거 아니잖아 그러면 다 나쁘게 사는 놈의 이 좋은 손 좋게 착하게 사는 놈이랑 별 차이가 없다고 하면 누가 착하게 사냐고 응? 그죠? 명심해요 부류가 노는 물이 달라 노는 물이 달려고 여러분 게임에 달지 게임해보면 잖아 게임에 사면은 <웃음> 내 아이템이고 나발이고 저기 다 날아가는 거야 이제. 차곡차곡 쌓는 게 아니고 응? 나쁜 놈이랑 좋은 놈이랑은 분명히 차이가 있는 거고 나쁜 놈이 절대로 그냥 못 간다고 이번 주 내년 8월 달에 그 저기 개봉한다더구만 그 신과학계 2 그게 제목이 인과 연이요 거기에서 각그 그 뭐야 전생 전생에 얽힌 얘기들을 품, 풀어나간다고 이렇게 나오더구만 그거 여러분들 한번 보시라고 응? 그게 절대로 태어나는 것은 랜덤 뽑기로 나오는 게 아니야. 아셨죠? 오늘 여기까지. 미진한 얘기 다음에 생각나고 또할게요. 오늘 여기까지 끝. 날도 운데 건강도 조심하시고요.